여러분 자 돌려주세요. 자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 <강 stripes> 지협아동센터가 어떤 곳이냐면 아이들이 가야 되는 곳으로 또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mm. 가기 싫지만 끝나면 가야 돼 결국에는 아동센터를 가야 돼서 가는 곳이 아니라 가고 싶은 곳 <강 brightness> 네. 오고 싶은 곳 아이들 입장에서 가고 싶은 곳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오고 싶은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도전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저 저구요. 친구들이요. 전 얘랑이요. 오늘 고래 강아지랑 얘어요어 고래랑 강아지. 전 친구랑.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했을 때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듣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는 모습처럼. 우리는 우리, 우리는 오늘도 어, 생소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근데 재밌겠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전문가에게. 선생님들께서는 전문가시잖아요. 계속 지역은 센터의 사업을 개발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좀 배우는 기회로 삼자하고 선생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먼저 의견을 내고 아이들이 이윤이나 이유, 그걸 했으면 좋겠는 걸 듣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투표해서 결정했어요. 왜냐면 아동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고 계획하고 이루어 내는 거니까 그게 가장... 어떻게 아동의 이야기이고 아동 행복인 거잖아요 아동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다섯 권리가 인권이라고 해요 네, 할부색이라고 주는데요 왜 할부색이라고 저는... 우리는 뭐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호를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전 세계가 약속한 게 뭐라고요? 네. 네. 벽서를 사용하자 그래. 수심은 있어야지. 수은있어네 명. 그날 하면 평가죠. 자가가거 좋은 아, 점은 아, 이... 우리 집에서 그려서 하고 머루가 뉴을 그림에서서 같이 참여해 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이브 더칠더는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원해주고 또 혼내 어, 헛내, 혼내거나 못하냐고 뭐 압박하는 게 아니라 지지해 주세요. 지지를 해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지속적인 회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흐지부지 되지 않게 잡아주니까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그냥 선생님들이 다 짜셨는데 이번에는 저희끼리 투표도 하고 계획도 짜서 저희가 회의한 게다한것 같아요.